아무 제가 사이가 좀 작아져요. 한두 개, 세개 정도 분량만. 이 정도만 미리 좀 해놓고. 이거 빨리 가요. 빵이 작아가지고 야채를 많이 넣어두고 싶어도 못 넣어드려. <웃음> 좀섭상한 얘기지만. 센터에 이제 케찹을 좀 불러주고. 소세지 맛이죠, 뭐, 핫도그는. 베이직 샌드위치고. 이거부 합니다. 한번 누르고 옆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써야 돼 아니면 야채가 도망가가지고 다행히 오늘 다른 게 들어오네요 <웃음> 핫도그는 사실 들어가는 게 없어요 소스 세 가지랑 양상추 피클, 소세지같은데 원래 이것도 트레이에 그냥 핫도그 트레이에 담아드렸는데 드시기도 좀 불편하고요 그래 어쨌든, 요, 샌드위치 종이로 싸가지고 드시기 편하겠죠. 요러면 이제 한 입씩 벗겨서 드시면 되거든요. 네, 3,000원짜리, 4,000원짜리인데, 되게 외관상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그 이유가 이제 소세지가 비싸다. 안 크기도 있고. 는 템포 한번 올리고 이것도 잎이나 바다풋 잎이나 안쪽 잎이랑 섞어가지고 이거뭐 찍으러 오신다해서 더 넣어드리는 건 아니에요. <웃음> 원래 이만큼 넣어드려요 파프리카 원래 많이 넣어드리거든요. 토마토는 세 개나 넣네. 따투리 부분을 제가 잘안 쓰거든요. 토마토는. 입으로. 쭉, 죽어버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서. 시장 이제 물건이 그때마다 달라서 흰 양파나 흰 양파 쓰는데 저는 정량파 쓰는 걸좀 선호하긴 하거든요. 얘가 보기에도 좋고. 가격은 똑같단 말이에요. 기프 같은 경우는 양파 좀 최대한 많이 넣어드려요. 아무래도 이제 기름기가 들어가는 거라서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요. 좀가지고네 됐습니다 이 소스는 제가 다 만든건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튜브에 원래 담아놔야 되는데, 제가 지금 튜브에밑처못담아 아, 놔지고 오케이 여기는 소스 두가지 들어가요. 가지 들어가고, 소스 제가 만들어가지고, 이렇게. 이려드이고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이 강해서 두 개가 가면 좀 중화되면서 좀잘 어울리거든요. 네. 중간 중간, 중간. 그리고 소스를 마찬가지로. 네. 요것도 제가 양파 같은 걸좀 많이 넣어요. 저는 단맛을 좋아해서 양파에 그 단맛을. 원래 농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, 말씀드려야겠다. 평소보다 좀 묽게 나왔다. 맛 자체는 괜찮은데, 어, 스프를 제가 좀 약간은 싱겁게 끓이는 편이거든요. 치즈가 좀 짭짤하니까 올라가면 약그 요거는 제가 베이컨 한장더 드리는 거예요. 그냥 뭐. 고기는 또 나는 왜세장 좋냐 하시는 거 아닌가 보겠죠. 토마 조금 더넣어드요 조금은 더 넣어드리는 거예요딱 손님, 원래 해드린 거에서 하나씩 더 들어갔어요. 베이컨 한 장, 토마토 이렇게 하고, 혹시 분명히 또장가가겠 깼다고 댓글 달으시는 분 있겠다. 사람이, 소스 3개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넣어요. 소스 많은 거 좋아하세요? 일단 적당히 넣어 드릴게요. 이건 다 매장에서 만드는 소스들이고요. 바베큐는 이제 사셨어요. 제가 만들기 좀 시간 오래 걸리는 난이도 오운 것들은 사셨어요. 단어들 해야겠다. 이만한 보이죠? 이거 풀러 내린다. 네. 그래서 한쪽을 벽처럼 세워갖고 받쳐가지고 좀 써야 돼요 이렇게 눌러가지고. 뚠뚠이네요, 뚠뚠이. 그냥 말때 늦게 보면 하는 이거네. 얘는빅 사이즈다. 이렇게 okay. 들어가고 입장 중에